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이벤트 재밌게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업데이트 이후로 사라질 이벤트도 있어서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또 새로운 이벤트 소식 들고 왔거든요 우리 모험가님들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길드로 모여라 이벤트 기간은 3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주어진 길드 의뢰를 완료하신 횟수에 따라 고대석판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고대석판 총 3만 개와 함께 마지막 최고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 보상에서 돌파복구권 1만 개와 토벌추천서 1만 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꼭 완료해서 모든 보상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임무는 이벤트 기간 동안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모험 준비, 접속 유지 임무 이벤트! 기간은 3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에 120분만 접속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아이템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여기 최상급 블랙스톤 100개 또 연금석 성장 지원 상자 3개 아리엘리에파편 700개 발크스 꾸러미 5개인데요 3월 22일 오전 9시 전까지이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접속을 하셔서 임무를 완료를 해주시면요 블랙스톤 총 1,500개 연금석 성장 지원 상자 총 45개 아리엘리에파편 1,500개 발크셀 꾸러미 총 75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인물을 총 30회 완료를 해주시면 최고 보상 1개를 획득하시게 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해당 보상에서 돌파 복구권 1만 개와 또 토벌 추천서 1만 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임무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되며 매일 임무 30회 달성 보상은 이벤트 기간 중 1회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벤트 보실게요. 네, 세 번째 이벤트는요. 태고의! 비밀상자 판매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3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 남자 누군지 아시는 모험가님 네로다션이 비밀스러운 상자를 단 일주일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개당 1억 은하고요. 하루에 50개 한정 판매한다고 해요. 이 비밀스러운 상자 안에는요. 태고 미확인 문양각인서, 미확인 태고 엘리언룬, 아크라드, 혼돈의 축등 강력한 보상이 숨어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요. 우리 모험가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월 2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우리 모험가님들 옷차림도 좀더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아직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쌀쌀하니까요. 따뜻하게 건강 잘 챙기시면서 검은사항 모바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